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으면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 모찌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찌를 만드는데 어떤 모찌를 만드냐? 안에 과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초코가 들어간 모찌를 만들 겁니다. 이 레시피는 이제 파베 초콜릿 만드는 레시피에서 이제 모찌까지 같이 만드는 레시피인데, 파베 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는 생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는 모찌예요. 엄청 맛있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상상중인데 생초콜릿도 만들고 모찌도 만드는 일석이조 레시피 시작합니다 생크림, 코코아파우더, 다크초콜릿 따뜻한 물, 전분, 설탕, 찹쌀가루, 소금 먼저 냄비에 생크림을 넣고 약불로 데워주세요 얘네들이 끓는게 아니라 끓기 직전까지 데운 뒤 초콜릿을 넣고 잘 저어가면서 녹여주세요 이때 불은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초콜릿이 다 녹았습니다 준비해놓은 틀에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볼에 찹쌀가루, 설탕, 소금 따뜻한 물잘 섞어주세요 재료 계량은 앞에 재료 소개할 때 옆에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랩을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간 데워줄게요 전자레인지에서 다 돌렸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준 뒤 전자레인지 에서 1분을 더 돌려줄게요 아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이제 완벽한 찹쌀이 됐습니다 쫀득쫀득해 보이죠? 바로 이제 모양을 잡으려면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짝만 식힌 다음에 모양을 잡을게요 원래 한 2시간 정도 굳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밖에 굳히지 못했어요. 완전히 굳으면 밑에 전분을 뿌릴 필요가 없는데 저는 달라붙을까봐 전분을 살짝 묻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초콜릿을 넣을게요. 손에 묻지 않게 전분을 좀 묻혀줬어요. 찹쌀떡 안에 늘 크기만큼 칼로 잘라줄게요. 전분가루를 뿌려주고, 다섯 등분으로 저는 나눠줄게요. 여섯 등분으로 저는 나눠줄게요. 안에 생초콜릿 하나를 넣고 이제 잘 싸주세요 하나씩 넣고 굴려주세요. 남은 파베 초콜릿도 코코아 파우더를 묻혀서 만들어주세요. Himmm, Himmm Himmm h m m m m m m m m m m 그냥 생 초콜릿만 먹어볼게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반신반의 했거든요 떡이랑 초코랑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코코아 파우더의 그 씁쓸한 맛이 혀를 딱 감싸면서 약간 씁쓸한데 이렇게 몇번 씹으면 쫄깃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초코가 진짜 사르르 녹으면서 딱 입안 전체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코코아 파우더의 씁쓸한 맛 때문에 막 엄청 막 달다 그렇게 안 느껴지고 쓴맛 뒤에 단맛이 나오니까 적절하게 달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초코 그 파베 초콜릿의 쫀득함과 떡의 쫀득함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찐득함과 쫀득함이랄까 약간 살짝 미묘하게 다른데 이두 가지가 어울려지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아! 찰떡파이? 찰떡파이구나! 찰떡파이 맛이 나요! 찰떡파이인데 약간 더 찰떡파이에서 고급스럽고 더 약간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맛? 아 찰떡파이 생각을 못했네요! 어디서 먹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봤다 막 그런 맛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찰떡파이였어 초코와 모찌를 합친 최상의 맛! 초코 모찌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요 안녕!